나는 술 먹고 다음날 못 먹거든 아무것도 전 먹어야 풀려요 속이 안 좋은데 <웃음> 어떻게 먹냐고 속이 안좋을때 많이 먹어야 속이 풀린다니까요 <웃음> 자고 일어나면 되잖아 형 이래서 멸친 거야 형이 <웃음> 형한테 <형은> 멸치야 뭐야 밥을 <웃음> 먹으러 갔는데 저는 항상 김밥 한줄 먹고 걔는 제육 떡밥 이런 걸먹었어죠 <웃음> 맛있는 거 <웃음> 내가 김밥을 먹는데 <먹을> 너무 <웃음> 먹고 싶은 거야 한 입을 먹었는데 그거 하다 30분은 리지 쎄까 네가 그런 살이 안 빠진 다 <웃음> 그런 게 진짜 가끔씩 <웃음> 나 지금 아티시 하고 있잖아 군복 입을 때마다 듣는 소리가 인민국 같다고 <웃음> 평생 직장으로 지금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<웃음> 인민국 같대 맞긴 해요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정, 안 되냐고.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그 유튜버 깨박이나 옛날에 어렸을 때 한민광 일단 마른 사람은 나랑 다 닮았대 <웃음> 뚱뚱하면 다제 누나야 누나가, 어 누네 누나 들어간다 그건 <웃음> 아니야. <누나 안녕. 웃음> 중요한지나간어 누네 엄마 지나간다 어 엄마 <웃음> <웃음> 어, 뭐해 이런식, <웃음> 아, 이런식 옷을 마음에 드는 걸 사지 않아요. 맞는 게 있으면 삽니다. 이태형 가구나 의정부 가고나 아, 비싸야지 정말? 많이 파. 진짜로 허리랑 허벅지 맞춰 사면은 무조건 기장을 줄여야 돼. 진짜로. 허리 산 것도 칠부 산 건데 딱 맞네. <웃음> 그럼 나똑같아 바지를 일단 인터넷에 살 수가 없어, 나 허리에 맞추면은 기장이 짧고, 기장에 맞추면 허리가 너무 크니까, 둘중 하나는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야. 근데 줄이면은 쇼핑몰에서 봤던 옷이 아닌 거지. 돈도 남들보다 두 배로 들고. 맞지, 하지 맞지. 또 이리야 맨날 가가지고 막 맡기건 귀찮아. 오늘 복장도 봐봐. 렇게 더운데도, 긴팔 긴바지가 음... 필수야. 반팔 입어도 이렇게 핏이 살잖아. 난 반팔. 핏... 산다고, 제가? <웃음> 어! <웃음> 이거 무슨 핏인데? <웃음> 듬직하잖아. 박스, 박스. 박시. 아, 박스야? 밝은색이면 부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. 정수 그리고 이렇게 줄문늬 들어가 아, 전 세로 줄문형 가로 줄문 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새리고 왔는데 웃음> 어, 가로 줄문 오늘 고 왔는데. 오늘 예 가로 줄문 진짜 어, 많이 어, 말라. 굴멍 <웃음> <대충 잘라? 웃음> <구멍을> 뚫어요 송곳으로. <웃음> 어뭐라 그래?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 돼. 그러니까 그게 <웃음> <웃음> 넌 앞에 뚫어. <들어>? 안 <웃음> <나 뒤에 두고 웃음> <웃음> 그동안 만났던 여자친구가 나보다 허벅지가 마른 여자가 거의 없어요. <웃음> 너무 미안한 거예요 친구한테. 어디 가서 말랐다는 소리 듣는데 나 때문에 허벅지가 비교 당하니까. 마지막 지친 지금 음. 데이트할 때 어깨 기대. 그럼 아프대. 말라고 뼈가 족져서 나는 <웃음> 억울한 거야. 뭐 이렇게 뭐 하려고 그래. <웃음> 아프다니까. 사랑으 견뎌야지 뭐. 너네는 살 빼려면 돈도 안 들고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살 빠지잖아 살 찔려면 밥 먹느라 식비 나가지 헬스 다녀야 되지 돈은 돈들어 두고 마찬가지예살뺄때 그냥 굶어서 빼면 이상하게 빠지는 거 알죠? 운동 하면서 빼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먹는 거랑 이런 거다 신경 써야 피트를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저는 뭐 항상 다이어트는 하고 있어요 안 빠질 뿐이지 끼게 <웃음> 먹고 진짜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고 하 헬스장 끊고 음식 조절 다 해가지고 20kg가 빠졌어요 헬스장 이제 그만 다니고 일주일 만에 10kg 쪘습니다 <웃음> 이건 진짜 오해인 게나 알지 나음근 많이 먹잖아. 이상한 먹는 건지. 응. 치킨 한 마리 무조건 먹고 혼자. 식사도한통 거의 다 먹고. 근데 자고 일어나면은 원래 체중으로 돌아. 그냥 체중계 볼 때마다.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먹었나? 아 힘들게 먹은 거예요? <웃음> 형 음식은 즐겨야 되는 거니까요. 라 너네. 형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. <웃음> 아, 형이런게 살이 안 찌는 거라니까요. 음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하면 아, 열심히 먹자. 내가, 내가 알아봐 준다고. 열심히 먹잖아. <웃음> 그럼 그러면... <웃음> 열심히 먹는 게 아니라 즐기라니까요 <웃음> 아니 <웃음> 왜 음식을 대한 태도 열심히 해야 돼요? 또할 말이 많은데, 이게 뼈가 하면 부러져 가지고 그거 하나 있고, 체중 공이 두 개인데, 나공익데 얘기를 하면... 어... 이유 나무다 뿌려지지 않어 공익이구나. 마르니까 일단 약해 보여서 안 좋지. 편견인 게 말랐다고 해서 약하진 않아. 그래왜 동의 안 해? <웃음> 아, 맞아. 나 엄청 부지런한 줄 알았어. 마른 애들이 활동적인 줄안다 말이야. 근데 나 봐봐. 맨날 누워있다 보니까 저 게으른 줄 아시는데 게으른 거 맞습니다 <웃음> <웃음> 친구가 새로 와서 국깃밥 하나 새로 시키면 그걸 꼭 나한테 앞에 놔 그거를 나는 안 먹을 건데 준다니까요? <웃음> 난 내가 시켜도 맨날 너 주니까 <웃음> 맨날 내가 그 국밥 뜨거운데 내가 갖고 와야 되잖아 이렇게 아,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원래 눈이 작은데 응. 살이 찌면 눈이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동동이 파묻혀 있어 약간 안에 응. 그래가지고 응. 고삼 때들 공부를 하는데 분명히 열공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저 자른 줄 알고 입을 싹 덮여주는 거 응.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잤지 그래서 <웃음> 웬만하면 지하철 다리 안앉아 몸집이 크니까 피해주는 것 같아요. 왜소하다 보니까 그래. 이제 덩치형들 앉으면 이렇게 오므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요그래 제가 안 앉는 거예요. 오므라 될까 봐. 그래도 어디서 <웃음> 가오 상하지 않잖아. <웃음> 아니 가오로 <웃음> 불러 <불라는> 한게 아니라 <웃음> 불편할까 봐 일부러 안 하는 거지. 스사에 가면 은 덩치는 애들은 그래도 뭔가 하러 온것 같잖아. 근데 멸치 애들은 중량도 못 치고 무게도 가볍게 하고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서 <웃음> 갖고 내가 집에 지금 턱걸이 끼고 샀어. <웃음> 집에서 운동하려고. 지좀 아, 짜증 나는 게 헬스장 입으라고 두는 옷 있잖아요. 음. 이 바지밖에 안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위에 거네벌 <4벌 웃음> 샀어 그래가지고. 아 진짜? <웃음> 아니 안 맞아. 배를 너무 <웃음> 안 해주시면 안해시죠 여기 건양하다 말라서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하라고? 수영장 같은데 가면 은집 있는 남자 레시가드 입으면 약간 덩치 있게 떠벌이가 있는 것 같다. 그런 거못 입어. 이게 말라 않고 레시가드 헐렁해 <웃음> 이어 살이 찌니까 가슴이 나가지고. <웃음> 남자로서 생, 상당히 수치심이 들고. 수영장보다는 목욕탕이 낫지. 아예 다 뻗으니까 자신감 있으니까. 목욕탕 뭐 별로. 이은 <웃음> 또. 근데 이거는 팩트인 게 마른 사람이 공간이 있다 보니까. 인정하는 어 인정하는 거 이거는 진짜. 중일은 예외가 있습니다. <웃음> 어, 왜? 공간 안형 잘하고. 진짜 살이 찌면 확실히 더워져, 진짜. 에이, 땀이, 땀이 진짜 많이 나요. 형좀 그만 났으면 좋겠어. <웃음> 축에 뒤질 거 <것> 같아. <웃음>